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 윤댕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번에 이은 막공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곳은 바로 청담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SM타운 엔드 카페예요 여기는 안에 식당처럼 이렇게 음식을 판매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 형식이 있는데 그냥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집을 알게 된 이유는 대도님이 여기 우연히 오신 거예요 근데 어 너무 맛있다고 자기를 꼭 데려가서 먹어야겠다고 해서 와서 제가 음식도 먹어보고 막 아이스크림도 먹어보면서 안에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쁘고 이 앞에 TV도 에 지금 막 태연이면 뭐 소녀시대면 지금 계속 사진이 넘어가고 있고 굿즈를 따로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좋고 맛있고 좋아서 자주 옵니다 그럼 이제 메뉴를 시켜볼 텐데요 이 집은 그냥 대체로 다 괜찮아요 이 집은 치킨이 진짜 음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치킨을 먹을 건데 치킨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짜잔 옛날 통닭 형식이랑 크리스피 치킨이 있는데 저는 여기 오리지널 치킨이 더 좋습니다 여기 근데 안에 룸은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음. 나중에 여기서 이거 하고 좋아이분들이랑 좋아할 때, 이친구 좋아할 때, 이친구이 맛집도 가고 맛있는 맛집도 가고 <웃음> 이작아서그이데입이 크지 않아서이친아이친이 <웃음> <저거를> <웃음> 냄새 장난 아니지, 이미지가. 너무 아름답다, 진짜. 고기도 있네. 엄청 음, 싸. 음. 이게 미식 치킨도 진짜 한번 먹어보면 깜짝 놀랄 아, 맛이에요. 맛있어. 이게 뭔가 그거 같지 않아. 바다에 그 무슨 뭐 열매 있잖아. 악마 열, 악마 열매. 아, 아. 어, 어. 와우. 이게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건난 처음 봤거든. 근데 아, 내 입맛에 어. 너무 좋았어. 음식에 곁들여 먹기도 좋고. 가볍고 이게 위에 소스 이거 뭐예요? 저희 치즈랑요, 마요네즈랑 후추가 아. 들어간 네. 음. 치즈 소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으로 지금 하나씩 주신 건데 이렇게 안에 뭐 피클이 이렇게 들어있고 치킨도 치킨무랑 뭐 소스랑 소금이랑 이런 거 그리고 소스 마요네즈 오, 소스 이거 맛있는데 와우 마요네즈 고추가 되게 잘 어울려. 오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웃음> 좋네. <웃음> <웃음> 음? 응? 노스 응? 응? 찍어서또먹어야지 응? 겁나 맛있다. 와 치즈 향 장난 아니네. 음. 그 콜리플라워가. 되게 부드럽게 치킨부터 가나요 파스타 아니요 배고파요? 아 <웃음> 어, 옛날 풍당 냄새. 맛이 맛있어. 맛 엄청 맛있어. 엄 음, 맛있어. 때 맛있어. 치이 엄청 가루에 뭔가 무슨 다른 가루가 있다 아 진짜요? 뭔 카레인가? 음? 맛있지? 진짜 웬만한 치킨집 맛으로는 이거 안돼 기름 쏙 빠진 무슨 가루 있지 않아요? 뭔가? 음... 무슨... 카레는 아, 아닌데? 맛있다. 얘랑 계란, 얘랑도 너무 잘 맞아. 근데 음, 그러니까 음. 난 이런 담백한 치킨 맛이 좋아. 응 음, 진짜 맛있다 치킨. 피클도 맛있지. 음. 피클 어마어마. 어마어마 그리고 딱 옛날 통닭러운 바삭하면서도 고소하고 음. 어릴 때 많이 먹어본 듯한 그런 맛이야. 음. 난 요즘에 좀 너무 기름진 치킨을좀몇개 먹으면 물리거든. 음. 향이 진짜 좋다. 그냥 사실 다른 메뉴들도 다 맛있는데 특히 꼭 차면 기억에 남는 메뉴들 마음에 드십니까? 음 엄청 꾸덕꾸덕하고 맛있다. 나 꾸덕꾸덕한 게 좋아. 네 저도요. 크림 미간 미간 진실의 미간. 와. 안창살 <웃음> 목이 매여 안창살 음. 미쳤다. 뭐지? 중간에 상큼한 맛 음, 음 너무 좋아 한 이게 룩골라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면이 이렇게 좀 굵은 것도 좋아. 이 면이 조금 뭐지?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보다는 조금 덜 퍼지게, 좀 쫄깃한 어, 느낌? 음. 면식감이 엄청 좋아. 음. 음. 버섯 향끝났음 어찌보면 얘도 크림치즈고 얘도 크림치즈 잖아요 근데 클리플라워에 있는 치즈가 더 훨씬 진한 느낌의 치즈 맛이고 음, 음, 음. 얘는 좀 버섯 향이 가미된, 버섯 향이 가미된, 가미된, 가미된, 음. 가미된 좀 부드러운 음. 느낌의 두 개가 맛으로 갔을 때는 좀 달라 네 아, 달라요 음, 다른 치즈 그래서 음. 안 물려요 음. 저 원래 느끼한 거못 먹어서 만약에 이거 두개 두인 먹었으면 벌써 이거 다 없어졌었어요 음. <웃음> 아,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안돼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잖아. 대부게 먹어도 아이스크림 들어갈 자리는 있어. 아하 이거. 자 이제 아이스크림을 SM 타운 앤드 카페에서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이 또 기가 막힙니다. 밥 먹고 하나 먹어주면 기분이 아주 아주 좋아지면서 디저트가 엄청 많이 나간 것 같아요. 큰 예뻐요. 큰 예뻐. 이거 고를 수 있어. 와우. 그래서 다양한 콘들이 있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콘으로 할지 지르릉 그리고 여기 토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미니 마카롱이랑 과자 미니 마카롱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토핑을 해서 먹고 싶은대로 먹으면 됩니다 다 했어요 유기농 우유 3개 주시고요 혼, 혼. 그리고 이거 안에 과자랑 이거 마카롱 있잖아요 네. 추가해주세요 초코 마카롱 하나 더 주세요 그리고 이거 과자 하나 더 주세요 과자는 어떤 거 올려주세요? 초코요 너네 음. 여기 마카롱 이거 짱 맛있어 하나 기본으로 있으니까 딱 맞을 있 하나 먹으면 좀 아쉬운데 <웃음> 원래 좀 아쉽게 먹어야지 또 오죠 하기 맛있겠죠? 맛있겠다. 이거 콘으로 먹어야 제맛인데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갑시다. 짠. 저의 SM타운 앤드 카페 의세 번째 픽은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이 세 가지 맛이 있는데 어, 유기농, 저지방, 그 다음에 요거트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유기농만 먹어서 딴거두 개는 안 먹어봤지만 그래도 그것도 맛있을 것 같다는 I'm g o i n 진 to go to my 맛. 음. s t 고 맛집이네. 맛있지. 음음 진한. 과자가 초코맛이 엄청 진해 마카롱을 먹었으면 어때요? 맛있지? 나는 그냥 막카렇게 부드럽게 아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쪼! <웃음> <웃음> 그래서 쫀득해서 내가 그걸 느낀다고 눈을 나도 모르 감겨버렸는데 근데 아 쫀득해서 좋아해 나는 어, 완전 냉동실에다가 있딱 나온 것처럼 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막 금가루 같은 것도 막 뿌려져 있거든요 금가루 안에 조그마지만 디테일이 다 살아있다고요. 그럼 게빼 뺏어 먹을까? <웃음> 그래 저 표정이 궁금했어. <웃음> 그래서 아까 내가 두개사 먹으라고 했죠아 <웃음> <웃음> 아, 뺏어, <웃음> 뺏어 먹을까 봐. 한 입에 쏙다 먹었다. 뺏어 먹을까 봐한 입에 쏙다 먹어 면잘 됐다 원래. <웃음> <웃음> 와 이젠 여 손으로 안 들고 저기로 그냥 좀 멀찍이 누르고 있어. 먹으면서 음. 1위를 생각해야 돼. 음. 이집에 나의 산빅 음. 중에서. 1위만 정해요? 1위만 하면 정해, 정하면 되죠. 깔끔하게 1위만 정할까요? 1위만 정할까? 음. 음. 여기 과자가 진짜 딴 데보다 훨씬 굵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바삭하고 눅눅해지지 않아요. 빵빠리 이런 거 보면 눅눅해지잖아요. 근데 눅눅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두꺼운 요야더어요 다음에 무조건 시킨다 하는거 음. 자 그러면 원픽을 아하는걸 하나 둘셋 하면 얘기하기 네. 하나 둘셋시야 어? 뭐? 뭐? 다나도 왜? 다 나를 왜? 나는 근데 사실 난셋다다 다 좋아하는데 왠지 밖에 있다가 아이스크림을 생각나서 여기 오고 싶은 게 있어 음, 한 번씩 음. 왜냐면 딴데 내가 그렇게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생각하는 집이 별로 없거든 음. 아이스크림이 생각날 때 여기가 난 생각이 좀잘나 저는 어, 원래 컬리플라워를 하려다가 네. 네. 너가? 네세가지 중에 한가지골라으네가지 중에 하나였으면 컬리플라워 진짜로? 응. 세 가지 중에 파스타였어요. 왜냐면 면식감도 너무 맛있고, 버섯도 와. 맛있고, 맞아, 고기도 맞아. 맛있고, 맞아. 되게 하나 시키고, 사이즈 시키고, 딱. 그, 둘다뭐 음. 이런 메뉴여서. 근데 음. 네. 1위는 퀄리티였어요. 거의... 근데 의외가 해녀가 파스타 부를 줄알았거든나 오늘 나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파스타, 파스타 해녀가 약간 계속. 면도 크잖아요. 음, 약간 그리고 얘 파스타 같은 걸 되게 맞아. 좋아하는데, 치킨이 올라가지고 엄청 붓빙이었다고 근데 셋다 나오면 좀 고르기 힘들어요 맞아요. 뭘 몰라도 사실, 사실 다 공동 1위 같은 느낌이에 맞아요. 음,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 맛이 있고 그리고 데코가 엄청 깔끔하게 나. 어 음. 피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나 오늘은 저희가 또 SM 타운 앤 카페라고 아까 제가 아이스크림 사러 간 곳이 사실은 카페예요. 그쪽에 있는 테이블들이 약간 카페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여기는 좀 식당 같은. 느낌 근데 사실 사서 여기서 먹어도 되고 친구들끼리 와서 먹기 좋은 곳. 위치도 너무 좋아요. 여기랑 가까워서 맞아 맞아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집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실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